그 타에 새로 유입된 유비 친구들을 골탕 모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차를 추천하세요. 레전드 로터스포츠 여기 보시는 2인승의 오셀러 링크스라고 있을 거예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차를탄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만큼 이 차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참고로 오셀러 파리아가 140만 달러, 듀바치 바그너가 150만 달러예요. 이동수단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상징은 제로 가스, 오셀러 레이싱 제로 가스로다가 구매클레 디자인이 확실히 이쁘네요. 헤드라이트가 뭔가 길쭉한 모양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쭉 그리고 라디터 그릴 사이로 선이 쭉 그어져 있어요. 이거 입체적인 모양에 카버 스플리터. 아름다운 휠 디자인. 세련된 쿠페 라인. 이 차량의 모티브가 제규어 F타입이라는데, 참고로 오셀러 브랜드 같은 경우는 현실의 제규어를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뒷모습. 정말 아름답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쫙 빠지는 쿠페 라인. 길게 쭉 뻗은 테일 램프. 이번에는 차량의 내부에 들어왔는데, 깔게 너무 많아요. 일단 시트는 여기 있어요. 근데 핸들이 살짝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살짝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 도대체 몸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죠? 심지어 오셀러 마크도 살짝 밑에 있어. 얘는 센터페시아 이거 뭐볼거 없어요. 그리고 뒷좌석이 있긴 해요. 타진 못하지만, 차량의 모든문라고볼게요 모듈기 때깍 그렇지! 이것이 바로 오셀러 링크스의 엔진 여기는 뒤쪽 트렁크인데 이거는 그냥 트렁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여기 시트 뒷자리 여기다가 짐을 실으세요 차량의 구동 방식은 후륜구동 오케이 이 상징만 보면 알수 있겠지만 얘는 성능이 좋아야 돼요 오셀럿의 기술력 지금 보여드릴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가 살짝 굼뜹니다 그리고 휠스핀이 끝났을 때 스무스하게 빨라져요 아니 이거 뭐 세단도 아니고 뭐 이리 부드러워 이게 지금 속도를 보시면 100마일 살짝 넘는군요 여기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뭐지? 여러분들 핸들에 뭔가 락이 걸리는 것처럼 안 돌아가요 이번엔 도시에서 핸들링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후륜구독인데 아 여기서 씨. 악셀 떼고 왼쪽으로 안 돌아가요, 진짜. 아니, 이럴 거면 은 레이싱 상징은 왜박은 거야? 그렇다면 이제 뉴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개조를 하러 갈게요. 네그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같은 경우는 우와. 이걸 고르면 확실히 재규어 느낌이 나요. 개조형 친 스플러 골라드릴게요. 그 다음에 뒷 범퍼, 뒷 범퍼 같은 경우도 팍팍 바뀌네요. 도색된 뒤쪽 디퓨저, 그 다음에 실시 골라줘야겠죠?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크롬 팀 머플러, 그 다음에 후드를 좀더 와일드하게, 기능성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재눈 헤드라이트, 네온 킷된, 앞면, 뒤면, 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다음에 상징기안테 상징은 사치예요. 그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코뮬러 레드. 그다음에 펄 광택 아이스 화이트. 2차 색상은 무광 블랙. 다에 스커트는 카보 스커트. 그다음에 스일러스 폴러는 제일 큰 거.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프로 터보 장착 완료. 자, 그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 드릴게요. 빙카 SPL. 휠 색상은 블랙 스틸. 타이어 향상 방타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네무제.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 볼게요. 확실히 터보를 달아 주니까 잘 나네요. 바로 드래그레스를 해봐야겠어요 먼저 오셀럿 저귤라 오셀럿 스트롬버그 오브레마트 라이나트 오셀럿 XA21 출발사트 가자. 아니 뭐야 s b 보다 느리면 안되지 아 잠시만요 일단은 스트롬버그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오셀럿 3인방 아 오셀럿은 아니고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같은 경우는 4등 1등은 당연하게 XA21 다음에는 저만 더블클러치를 한번 해볼게요 출발 더블클러치 더블클러치 아니 더블클러치가 걸린거 맞아 이거? 여러분들 더블클러치를 써도 뭔가 확 빨라진 않은거 같아요 도색이 왠지 마음에 안들어요 상징을 다시 해드릴게요 제로가스 아이스 화이트 그렇다면 더블클러치를 쓴게 빠른지 아니면 그냥 달리는게 더 빠른지 제가 일반 링크스랑 비교 해볼게요 가자 지금이야 더블클러치 더블클러치 왜 내가 더 느린거 같지? 더블클러치를 써봤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드리프트 해봅시다 드리프트 어? 성능이 안좋으면 드리프트도돼야지 뭔가 출력이 살짝 아쉽지만 드리프트는 잘 된다는거 다음에는 오프로드 얘는 이거라도 좋아야돼 멤버로 보시면저 끝에 렐리카, GTR, 페라리, 그래 출발! 가세요 여러분들! 가세요 출발! 도름구동의 힘! 속도로 받아서 올랐는데 제가 핸들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얘가 저절로 막 돌아가요 뭔가 얼음판 위를 달리는 것 같아요 일반 도로에서는 그립을 잘 잡아줬는데 오프로드에서는 그립이 안 잡힙니다 이 차는 도저히 쓸모가 없군요 시몬 가게에 중고차로 팔아야겠어요 차를 어떻게 넣어 치는데 여기다가? 자동차를 분해해 볼게요 문짝을 일단 안에 넣어 시몬이 분명 좋아할 겁니다 짜잔 저의 문짝이 들어왔어요. 여기 문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이 정도. 이 차를 최대한 눌러서 가게 안에 넣어볼게요. 저 멀리 탱크가 보이는군요. 세야 반갑습니다. 살짝, 살짝, 살짝 밟아줘. 살짝 이렇게 밟아주시고 바퀴가 빠졌죠. 아, 로 들어가! 됐어! 지금 앞바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쪽 눌러주고 좀만 눌러주시고 들어가야해! 좀만 더! 아 이게 좀처럼 들어가질 않네요 여러분들 결국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들 이번엔 제가 2차로 대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페가수스에 연락을 해서 트럭을 한대 불러 볼게요 뮬! 이제 뒷문을 열어 볼게요 정착탄 발사! 아 됐어! 그리고 안쪽에다가 화약을 넣어 드릴게요 바로셋넷바로셋넷바로셋넷 됐어요! 이쪽으로! 됐어! 됐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됐어 그 다음에는 아끼는 동료를 태워줍니다 참고로 제 동료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모터사이클 클럽이기 때문에 아군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자 준비하시고 출발! 자 준비하시고 출발! 그렇 사거리는 5 m 그렇다면 이제 조합체 평가를 쓰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안 좋아요. 하지만 디자인이 이쁘기 때문에 장식으로 산다면 말리진 않을게요.